자 이번 시간에는 음, TryWithResource라고 하는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얘는 TryCatch라는 문법이고요 TryWithResource, 즉 리소스 작업을 포함하는 애들의 예외 처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Java 7 이라고 하는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이고 이렇게 클로즈가 필요한, 리소스 작업을 할때 코드가 너덜너덜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정말 신박하지만 신박하고 마법 같은 기능이에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기존에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음, t r y w i t h r e s o u r 리소스라는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카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쪼개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래요 자, 이전의 코드는 이렇게 try-catch가 엄청 복잡해졌는데 제가 t r y w i t h r e s 라는걸 쓰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 드리려고요 자, 일단은 try문을 아예 없애버립시다 속이 도 시원하네. 요 이렇게 단순한 코드인데 저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다니 자, 이렇죠. 원래 본질은 딱 얘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 그때 예, 여러분이 트라이 캐치문을 쓰는 건 똑같은데 클로즈가 필요한 애가 있잖아요. 누구요? 파일 라이트로 만들어진 F는 반드시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이런 애들을 위해서 Auto c l o s a b e 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제가 FileWriterJavaAPI 이렇게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얘 매뉴얼이 나오는데, Java 7 이상의 매뉴얼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FileWriter는 여기 인터페이스가 auto-clos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뭔지 몰라도 돼요 어쨌든 클래스가 auto-closable 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걔는 tryWithResource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FileWriter는 보시다시피 오토클 o 저 l o 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따로 떼는 것도 없애버리고요 자, 이 상태인데 이렇게 합니다 Try문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try 다음에 바로 중괄호죠? 근데 얘는 괄을 열고, 괄로 닫고, 그리고 중괄호, 중괄호 닫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에 여기 있는 괄호에다가 클로즈를 시켜야 되는 녀석을 이렇게 컷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세미콜로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그 다음에 여기서 catch i o e e 2 p r i n t s t a c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왼쪽에 있는 코드와 똑같은 코드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왼쪽보다 보기가 훨씬 좋아요 일단은 코드 양도 작고요 또 아, 깜빡했다 여기 클로즈가 이제 회색으로 나오죠. 이거 왜 그렇겠어요? 아 필요 없다. 리던던트라고 되어있잖아요. 중복이다. 왜 자동으로 해주니까. 컷. 그럼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 중에 뭐가 더 단순하고 뭐가 더 보기 좋고 뭐가 더 실수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음. 오른쪽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트라이의 괄호 안에다가 클로즈가 필요한 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는 코드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자바는 이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서 자동으로 f.close를 내부적으로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try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try with resource statement 테이트먼치라고 왼쪽은 뭐예요? 얘는 뭐 리소스에 대한 얘기가 포함이 아예 안 되어 있는 애요. 그냥 try catch finally라는 애 거예요. 예, 그래서 리소스와 관련된 작업을 할때 클로즈가 꼭 필요할 때는 여러분이 최신 자바를 쓴다면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훨씬 더 좋은 코드입니다. 보기도 좋고 실수할 확률도 훨씬 낮으니까요. 어때요? 좋아졌죠? 여기까지. 알겠습니다.